嚟到咩咩業話今日呢就冇咩咩客今日可能是 v i t a 嚟玩老細老細消失咗係啊到我哋九個 v i t a 為大家都好興佢成日都留言話唉幾時出嚟啊幾時出嚟今日終於出嚟啊化妝啊盛裝出席啊唔咁誇張你話說今日冇 v i t 我嚟嘅咋你哋都陪呢個我妹嚟做嘅背景彈我話說今日講呢啲今日講傳聞喎咁你我講傳聞呢咁話說 v i t a 呢無啦啦呢即係返工嘅時候我話咦 好鍾意聽我發聲喎噉我真係想問咪頭係咪真係有呢件事用我咩呢個講我呢個想話我你意聽你呢個齋講你咪你咪吹水你講有邊有邊度邊度邊度有冇好靚啊我覺你鍾意點呀咩聲你問哎兩聲咁樣聽你係嗰啲我你老細咁樣小細應該咩你意邊一款呀你意照讀囉好似上次我一講錯個個 佢好啊幾得水啊想問個觀眾你幾沖口味喎意呢個係咪都要心情攞讀一下啲詩啊唐詩三百臨瞓前咧聽聽故仔咁樣咧跟住十年嗰時一聽我把聲可能更加精神我哋事不而前即刻開始你咩都冇明你咪中間直頭你咪真事不宜前我哋即刻開始我哋嘅朝跳晚節啦本來今日係條女生日 原來, <笑><笑><笑><笑> <啊>, <笑><笑> 俾佢話時間去邊度食飯啊仲次係我請喎啊條撲街揀咁撚貴西餐廳我都唔撚識讀嗰餐廳名啊就見到一塊死人跑了成幾百蚊啊但係條女生日啊好我今日引鳩你入到去呢我就同女朋友去卡位坐一個<笑> w a i t e r 即係鬼佬嚟嘅就行過嚟問 w h a t can I help y o <笑> u 雖然中文呢就得中一中二程度啊是識講英文<笑> <對啦, 就是問, 笑> i go to school by b u s 不過呢個都難咗我嘅我就朋友就用英文話喇唔該喇個<笑> <「拜託>, m e <笑> n u 嚟模下啦咪可能呢就係得<就只有> m e n u 呢個字係英文囉跟住然後由於入面個<笑> m e n u 全部都係英文我唔多識所以我就跟女朋友點啲咩餐呢噉佢話佢咩我就要咩噉我鬼佬一行過嚟就問喇噉我由於我真係唔識英文我聽到啲 x 交叉 y 二聲喇就係 w h a t 跟住然後呢<笑><笑> 我女朋友就點了兩個呢個 d i n n e r s p e c i a l 之後呢個鬼佬又講 w h a t do you like r i g h t 就仍然聽唔明喇然啊呢就一度同佢講 w e l l d o n e 咁我聽到呢度呢我大致就 g e t 到呢咁應該是個鬼佬問佢哎你覺得個餐廳員工質素係點樣啊服務態度係點啊因為我女朋友都好驚我女朋友都赞佢然嘛跟住頭嚟轉頭個鬼佬又問我 w h a t do you like r 你講呢個時候你會答咩啊食排你通常會答咩啊 <笑> 錯，係Good <A> j o b 啊跟住然後個鬼佬呢就聽到呆晒啊即唔明我點解無拉過什咩<笑> g o o d j o b 跟女朋友見到呢即刻同我講<笑> w oh, e l l done，Well d o n e w e l l d o n e 係十成熟啊我話啊會食塊咩噉鐵板啊切都切唔到跟住真係好尷尬跟住然後鬼佬就點點頭行開咗其實我到而家都唔明到底讚外國人係咪一定要用<笑><笑> w e l l done呢？ <笑> 有解人有 o o p 些人有些人有又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改變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我些人有些人有些人有些人人有些 寫住仲多兩條喎噉唔講即刻換去食啦因為以前嗰啲呢好似係你食完之後你可以睇嗰個棒係寫啲咩可以換多一條噉咪應該係中嘅話噉到我食完第二支喎表話又中兩條噉第三支喇表又中兩條結果我再去換咗四條返嚟多食完第五支之後唔使講又中兩條但我已經食唔落喇嗰次係我人生第一次食唔落呢個雪條喎<笑> 跟我拎個六字咁樣嚟跟住我拎個六字八字返屋企畀屋企人食果然每支都分別各種兩條啊如是我已經可以搵到十六條返嚟了人生過嚟充滿希望啊我拎返去畀屋企人食完之後呢呢十六支之後又中滿兩條咁我揸住十六支就換咗三十二支嘅雪條棍啊我真係開始覺得好驚啊好犀利今次我終於拎返去畀同學食啦祝福每支<笑> 每支又知多兩支即 a 六十四支 l 算啊我 s 乎已 t a t e l y give sooner, or g i v 但 we change was out together sixpillar, you'll tell my guy, fancy, I'm that bowler, joy, joy, 八七十二支嘅雪條嘅雪條棍我就嚟崩潰喇唔通我下半世都淨係活喺雪條嗰度主眼對呢個二十歲二十四歲嗰一年呀我已經積咗真係太多我就係讀到數字出嚟三四八七三四八七四五九四九八五五九八五九四四九一對二嘅雪條棍為咗揾地方擺呢個雪條棍我同我女朋友<笑> 我將佢啲新屋屋企新買嘅家私全部當晒然後再買一件可以換返啲雪條棍因為佢喺度換雪條喎雪條棍可以換雪條啊係啊頭先就係你食完一支如果你可以睇到自己會中獎跟住就可以換一支換兩支中咗換雪條嗰啲係會燒都有位啊係咪假跟住然後呢我呢陣同女朋友呢就當返屋企啲嘢啦就買咗雪櫃返嚟裝啲雪條啊咁然後每個月女朋友一出糧呢就叫佢畀晒<笑> <我就跟女朋友就當在家的東西, 就買個雪櫃回來捉一些雪條>, <笑> 畀晒錢我去買雪櫃去裝但真係冇辦法啊我搵錢買雪櫃嘅速度永遠追唔上食雪條做薯條嘅速度咁我咪又唔想食飯啦係啊我已陣食薯條廿捱幾年了於喺我二十終於喺我二十六歲生日嗰日女朋友離我而去佢一句月都冇同我講因為佢個象已經食雪條食到眼白唔講得我可以對唔住佢但日生我又可以點<笑> 全该就家不会卖宿 you p 我家不能來 j 中古時期 o 貴族後 y q u i t 都用 o u n g it's inside some side of your own s i d 雪 they get you see tea and dare. You 到 e l l me your bachin c 我 s e you will suit you may wound, o 佢 j 只要 r 的手上嘅雪 n 棍 s 晒 n 佢佢就 o o t i n 公司 n e m 條等人 d e 之後 k e her, could a h 了 y g 條 shoot till go see, they m i g 條 t shoot till then my, you see how joy next to keep one m a 個 wonder. Be s u b g r a n d 一 a s t e r s 我問佢咩人佢答我佢是瑞士人叫做克尼萊斯特萊啊雀巢公司就同佢食腩㗎喇我後問佢結果你走去間雀巢公司喇就賣雪條雀巢蝕條好喇高評咪似我問吖嘛咪諗可能你而家跟可能去七仔買雪條食你都可能中意呢個命運可以可以呢個上帝 好啦今日嘅節节目时间差不多如果大家要鍾意聽我聲音心情朗讀的話不如在留下留言啊即我都唔知道解什大家咁鍾意聽我把聲音我不知道是<笑> <即是>, <笑> r <笑> i <啊>, t a 那大话啦看我氹我开心啦我相信应该冇人会鍾意那嘅聲啊啦不是不是晒你会鍾扭晒你鍾意啲點 <我想應該沒有人會喜歡這樣的聲音。笑> <你好>, <笑>